안녕하세요. 켄지코네일의 교육센터장 김영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8월 하디슈 매거진 아트는 뜨거운 태양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켄지코 비비드핏 시리즈를 활용한 플라워 패턴, 서머 페스티벌 아트입니다. 아트 한번 시작해볼까요? 켄지코 퍼펙트 베이스 젤을 도포합니다.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간 큐어링 해주세요. 켄치코 블랙보스 PR1번 화이트 컬러를 풀콧 해주세요.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간 큐어링 해주세요. PR1번 화이트 젤폴리쉬를투코까지 완성합니다.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간 큐어링 해주세요. 캔치코 크리스탈 라이너 브러시 302번 브러시를 활용해서 팔레트에 덜어둔 블랙 컬러로 플라워 패턴의 테두리 라인을 먼저 그려서 완성합니다. 원하는 패턴의 기본 틀이 완성되면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간 큐어링 해주세요. 켄치코 블랙포스 비비드빛 시리즈의 PR102, 104, 106, 110, 111 5가지 컬러를 팔레트에 덜어주세요. 팔레트에 덜어둔 5개 컬러들과 켄치코 크리스탈 브러쉬 301숏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 각각 칸의 컬러들을 채워줍니다. 가장 먼저 PR104번 네온 옐로 컬러를 꽃술 자리에 가볍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PR102번 레드 오렌지 컬러를 먼저 브러쉬에 찍어 메인 꽃을 색색이 채워주세요. 메인꽃과 같은 컬러로 표현할 부분들에 같은 컬러들을 다 채워주세요. 플라워 패턴의 색감을 장식할 두 번째 컬러는 PR110번 연보라빛의 네온 컬러입니다. 이번에는 PR-111번 핫핑크 컬러를 이용해 플라워 패턴의 남은 부분을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플라워 패턴의 배경 부분을 PR-106번 여름 초록 컬러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간 큐어링 해주세요. 아트의 발색을 위해 전체적인 색감을 다시 한번 입혀줍니다. 지금까지 아트 컬러가 완성이 되면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간 큐어링 해주세요 테두리 라인 작업을 하기 전 매끄러운 표면 상태를 만들기 위해 리커버 탑재를 도포합니다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간 큐어링 해주세요 플라워 패턴의 테두리 라인을 그리기 전 표면을 가볍게 샌딩 처리해주세요. 블랙 컬러의 페인팅 젤을 활용해서 디자인한 패턴의 테두리 라인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패드리 라인이 완성되면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간 큐어링 해주세요. 플라워 패턴이 완성되면 캔치코 매트 탑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간 큐어링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핫한 여름 컬러, 캔치코 비비드피 컬러를 활용한 하디슈 서머 페스티벌 플라워 패턴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